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1타 스캔들 14화 성공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해이는 13화 마지막에서 사고를 당하며 의식을 잃었나 봅니다. 걱정돼서 달려온 해이의 친구들 이때 형사들이 찾아오고 해이의 핸드폰을 건네주며 해이가 백지 답안 냈던 것을 거론하며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유서를 미리 써놓고 차에 뛰어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요. 남행선은 그럴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헤이를 키웠는데 헤이가 시험 하나로 흔들릴 아이가 아니라는걸잘 알고 있죠 형사들과 남행선이 대화하는 것을 저 멀리서 듣게 된이선재선재는 선제. 눈치는 전혀 없지만 귀는 잘 들리는 고구마였나 봅니다 헤이가 이렇게 된데 죄책감을 느끼는 선재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쥑니다 선재야 많이 늦었어 14화부터의 전개는 아마도 선재가형인희재의 도움을 받아서 지동기를 찾아내는 스토리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헤이가 선재가 아닌 건우랑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헤이도 선재를 마냥 친구로만 보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도 많겠죠. 하지만 학창 시절의 풋풋한 사랑과는 달리 현실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애 상대로 선재 같은 남자는 피해야 합니다. 선재는 마음씨는 착하긴 한데 눈치가 없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죠. 이런 연애 센스는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이 정으로 사귀게 된다면 해인은 계속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건우처럼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고 로맨틱하게 다가가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재가 연애 상대가 아니라 결혼할 상대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배우자감으로는 더욱 심각하죠. 바로 선재의 엄마가 보통의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재 엄마 장서진은 아들들에게 심하게 집착합니다. 헤이가 만약 선재랑 결혼하면 사사건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선재가 엄마의 심한 잔소리에서 헤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도 아니죠. 헤이는 선재를 친구 이상으로 안 보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에 찌든 시선으로 바라본 건 아닐까요? 남은 3화 중에 이제 선재의 활약이 시작되겠지만 이 좋은 드라마의 흐름에 뭔가 엇박자가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지금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더욱 흥미진진하고 집중하며 후반부를 볼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이의 혼수상태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착한 해이가 얼른 깨어나서 회복하기를 바라고 선재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남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 t 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